노하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하듯이 노래하기 2편입니다. 어, 말하듯이 노래하기가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어, 어떻게 하면 말하는 것처럼 노래를 할까? 어, 그 말할 때를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가 어떤 건지 한번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봐주세요. 첫 번째, 답답하고 먹힌 듯한 소리와 시원하고 열린 듯한 소리 이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싶은지 선택하라고 하면 후자 시원하고 열린 소리를 내고 싶겠죠 자두 번째 음, 목이 누르는 소리와 목이 눌리지 않은 채 편안하게 어, 그런 소리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목을 누르지 않는 소리를 내고 싶다고 저희들은 선택할 것입니다 말은 참 쉬운데 이 목을 누르지 않고 시원하게 이 열린 소리를 잘낼 수가 없죠 노래를 부를 때 그래서 어 이, 이게 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몸의 감각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음, 노래로서 접근을 할 때는 어, 이러한 감각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나 감정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어, 그걸 노래에 접목시켜보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 혹은 만원 버스 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낑겨있고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등산을 해서 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 하늘이 있는 산 꼭대기 정상을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내가 야호 외치는데 목을 누르고 야호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를 떠나서 우리는 그 프레시한 공기를 막기 위해서 하고 저 멀리로 소리를 보내기 위해서 야호 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두 번째 어 수평선이 넓게 보이는 바다에 갔어요. 어, 그 바다, 그 끝을 향해서 탁 트인 그 시야를 확보하신 그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쭉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각을 한번 지금 느껴보시고 하고 싶은 말을 쭉 내뱉어 보세요. 그러면 몸이 열린 거를 금방 그 감각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감각을 고스란히 내가 부르고자 하는 노래로 갖고 오세요. 그 노래에 가사가 있죠, 여러분. 처음에는 음정을 붙이지 마시고 그 가사만 말로 똑 떼어서 내가 방금 연습했던 그 감각에다가 그 가사를 쭉 내뱉어 보시는 거예요. 음, 내가 산 꼭대기에 와있다 생각하고 그 가사를 반대편 봉우리에다가 야호 대신 던지는 거예요. 야호 대신에 쭉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어, 박자를 무시하시고 말하셔야 돼요. 알아요 모두 나의 상상 나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모두 나의 상상 이런 식으로 호흡을 실어서 그냥 쭉 내뱉는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고 나서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그걸 그대로 노래를 하시면 됩니다. 음정을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박자를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이미 그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음정과 박자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노래를 하겠다. 방금 한대로면 그대로 그 감각만 갖고 계시면 소리가 완전 달라지실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시도를 하지 않은 그 시점보다는 몸이 확실히 열렸을 거고 어, 호흡도 더 많이 썼을 거니까 믿으셔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초반에 여러분께 질문 드렸었죠 어떤 소리를 원하시냐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질문을 드릴게요 호흡이 있는 소리 호흡이 없는 소리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호흡이 받쳐진 소리를 원하실 거예요 이건 어쨌든 음, 노래기 때문에 말하듯이 노래하기지 말하기는 아니잖아요 차별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호흡을 딱히 신경 안 쓰고도 우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노래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호흡을 배제한 상태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방금처럼 그 소리 열리는 거 연습하셨으면, 그거를 그냥 목으로만, 그냥 하게 되면 목으로만 부를 수 있는, 부르게 되는데, 어, 이건 노래에 접목시키는 거니까, 항상 호흡을 유지하는 법, 지탱하는 법 그거는 죽으나 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잔나 깨나 항상 그 감각은 가지고 있으신 채에 플러스 이것들을 추가시키시는 거여야 해요. 음, 제가 앞으로도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 드리, 드리, 드려도 죄송합니다.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 드려도 항상 호흡은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걸 추가시키시는 거지 항상 이것만 덜렁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음, 마트에 가면 원 플러스 원 상품이 있죠. 원, 근데 여러분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상품이 있으면 그걸 사겠죠. 같은 가격이라면. 어, 노래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원 최초의 원이고 플러스 원. 혹은 플러스 원, 계속 그 뒤에 호흡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뒤에 계속 무언가를 플러스 시켜서 이거를 다 하나로 만드시는, 잘 만드시는 분이 멋진 노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건데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결론 말하듯이 노래할 수 있다. 하지만 호흡을 배제하고 말하듯이는 절대 안 된다. 어, 말할 때 소리가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감정들을 통해서 어, 그걸 노래 가사에 접목시키고 또 소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음,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메일로 질문 주시거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하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